냄새 맡는다. 늘은 오늘은. 오늘은. 오 했어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오늘은. 이늘은 오늘은. 오늘은. 놀랬어, 머피니머피니가놀랬다오피니 아, 어, 엄청 잘놀랜다 쟤. 눈높이 놀랬어. 오피니가 가 놀랬어. 피가가 놀랬어. 오피니가 놀이어 오피니가 놀다어 안강워귀다워 귀여워. 귀여워. 귀여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야네여워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오, 완전! 다 이거! 이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 이거! 이 이거! 이 이거! 이그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어, 봐봐 이런 모여이다어뭐이파티파어못 뭐, 뭐, 뭐, 이렇게... 뭐, <또 이렇게> 먹었다 이거 어, 어, 어, 김버터 도뭐 뭐하냐 여기 쏟았는데 순식간이네 와, 뭐. 와 진짜 순식간이네 어, 오 <웃음> 어. <웃음> 되게 지랄펴락하는 느낌 <느낌인데. 웃음> 어, 어. 어. 어. 아니, 강아지나, 뭐, 같 키우면, 왠지 안 먹으면 저다 강아지 다빼어 먹을 거잖 진짜 너무 괜찮다. 이거 너무 비싼 바로 이거 했어. 너무 좋은데? 정말 너무 만에 컵을 샀어요. 이사오면서 좀 많이 버려가지고 커피 마실 때쓸 머그컵을 좀 샀습니다. 이렇게 세가지고요 하사미, 보셀린, 보셀린 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. 너무 음 예쁘죠? 이게 질감이 되게 부드러워요. 손잡이는 네모났고 이게 미디움 사이즈거든요. 요거는 라지 사이즈예요. 이렇게 차이가 있죠? 블랙! 블랙도 예쁘죠? 흙같은 게 묻어있네요. 짠! 너무 예쁘죠? 이거는 지승민의 공기에서 산 이게 스퀘어 머그라고 해서 이게 쿠퍼브라운 컬러로 좀 새로 나온 것 같고 요 라인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자, 아아아아이고깔께아이 색깔이, 색깔이, 찰떡이지깔이색깔 기다려. 기다려. 가자. 啊 oh. <laughs> 哦 oh. 어쨌든 먹겠습니다 샀어요. 라지 사이즈고 소프트 컵으로 샀습니다. 저 버터랑 머피니가 중형견이잖아요. 그래서 몸무게 관련된 이름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파운드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얘네들의 평균 무게가 한 30파운드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30파운드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. 머핀이 <웃음> 어, 왔다! 꼬집이! 입이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자, 먹가까 이거 먹을 거예요? 여기 간식 먹을 거야? 자. 집에 가자! 집에 가자! 안하면 다그랬어 머리가 안 좋았어 오우 <웃음> t h you. 헷갈린다는 분도 많아요. 우리다 아는 사람임으로 간단하게 근황토크를 하고 자기거예쁘게찍어주세요 네. 어, 어. 여기 방에 들어갈거야 여기 갈거야어기 여기 여기 갈 거예요? 가열어줄까들어가들어가 일찍 자자, 로빈이. 응. 알겠지? 우리 여기서 자자, 같이 조용히 짓지 말고 착하게.